네, 저는 네관련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투채널 블랙박스가 후방 카메라에 작동이 되지 않은 것이 반년이 다 되도록 손보질 못했는데요 날이 추워지고 또 언제 눈이 내릴지 모르고 더군다나 눈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다급한 마음에 시간을 내서 직접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블랙박스의 본체와 후방 카메라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고 본체와 후방 카메라를 연결해주는 케이블이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후방 카메라의 케이블 설치 방법이 조금은 번거로운 작업이라 그냥 업체에 맡길까 하다가 아니야, 족발값이라도 벌어보자 하고 셀프로 하기 위해 케이블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차의 후방 카메라 케이블 설치를 하는 김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를 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차들이 500m 정도 밀려있던 곳에서 한 차량이 진인도 직전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다 못하게 되자 차를 쫓아와 차 앞에서 위협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운전자를 폭행까지 했지만 제 3자의 신고로 쌍방 폭행으로 처리가 될 뻔한 경우였는데 블랙박스의 영상이 녹화가 된 증거 자료 덕분에 가해 운전자는 폭행치상죄 등 여러 가지 죄목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인데 만약 이런 증거 자료 영상이 없었다면 억울하게도 쌍방 폭행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지 블랙박스는 제품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4년 전후에 수명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설치하는 방법이 앞유리에 붙이는 본체의 설치는 덜하지만 후방 카메라의 경우는 뒤쪽까지 케이블을 잘 정리를 하고 오더라도 해치백 타입이나 SUV 차량 같은 경우는 보는 것처럼 플라스틱 커버를 벗겨야 하고 또 차체와 트렁크가 연결되는 곳에 있는 고무주름관 안으로 케이블을 넣고 반대쪽으로 빼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작업 모두 생략하고 아주 쉽게 후방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알려줄게 준비물이 필요한데 바로 이거 일명 꼬꼬핀이라고 불리는 액자나 시계를 못을 박지 않고 걸수 있게 만든 핀 후크인데 다이소에서 1,000원에 구매를 했고 제한하중이 최대 2kg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든 제품이야 이용 방법은 우선 후크핀의 돌출된 부분을 잘라내고 후크핀의 잘린 부분을 사포로 문질러서 평평하게 한 다음 표면을 닦아내고 트렁크 웨더 스트립 상단 중앙 부분을 뜯어 분리를 해놓고 카메라를 설치할 중앙 천정 패널 끝에 후크 핀을 밀어서 끼우고 후방 카메라를 후크 핀의 평평한 면에 방향을 잡아 붙여주고 본체 케이블과 후방 카메라의 케이블과 연결시키고 연결된 케이블을 웨더 스트립 안쪽에 넣고 정리를 해주면 끝나는 거야 후방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 영상을 후방 쪽으로 바꿔볼게 어때? 깔끔하게 잘 나오지? 이런 방법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기존의 거치대를 제거할 때 유리나 썬팅 필름의 손상이 우려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갑자기 발생한 사고에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는 블랙박스의 영상이 녹화가 되질 않거나 또 수명이 다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수 있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녹화와 작동은 잘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혹시 교체하실 때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 작업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